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연세 드신 분께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글쎄요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집을 왜 팔려고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서야 본 마음이 나옵니다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쫄딱 망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호구조사부터 해봐야겠죠? 아들이 정말 쫄딱 망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호구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아내분은 65세, 남편은 67세이고 지금 현재 7억 아파트에 대출 없이 살고 계시는데 생활비는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은 110만 원 정도 남편 국민연금이 70만 원 부부 기초연금 합산해서 부부 감액 적용해서 한 40여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7억 아파트에 사는데 기초연금을 받나 라고 생각하실 분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 자 7억 아파트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연금의 집값을 재산을 월소득으로 한산할 때이 집값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7억 아파트가 공시가격은 6억은 이하겠죠 또한 이 같은 공시가격에서 도시마다 다른데, 예컨대, 특별시, 광역시 등등에 따라 다른데, 기초주택가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가격에서 기초주택가격을 빼고 남는 돈으로, 남는 가액으로 월소득 환산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하고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나는 왜 기초임금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기초임금 부부합산 공제하고 40여만 원을 포함해서 월소득 110만 원인데 그래도 생활비에는 좀 모자라죠. 생활비 모자라는 것은 여윳돈이 한 5천만 원 있고 그래서 그 여윳돈과 일남일녀가 있는데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은 따님은 넉넉하게 산대요 아들이 행편이 좀 딱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 어르신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따님들은 편하게 산다 그래요 아들은 항상 딱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특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 행편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들님은 오랫동안 유럽전문여행사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2, 3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업종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뭐 다른 업종들도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 중에 여행사는 그냥 망했습니다. 아드님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법인을 하고 있었는데 빚도 많이 지고 거의 뭐 일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유럽전문여행사 아주 전문 일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재기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은 현재 한 5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이사를 가서 3억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월세 100만 원, 그 그러니까 3억짜리 전세와 월세 100만 원짜리로 옮겨.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손자녀들이, 어린 손자녀들이 두 명이 있고, 지금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 가기는 행편이 좀 그렇고,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옮기려고 하니까, 3억 전세 월세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모 생각에서는 당장에 답답한 아들이 월세 100만 원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생각에는 지금 현재 7억을 집을 팔고 5억짜리 아파트로 옮기면 이역이 생기니까 그 돈을 아들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전화를 하신 거죠 대체로 전화를 해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도 혹시나 싶어서 이게 잘된 생각인지 싶어서 이제 확인차 전화를 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노후는요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뭐 어찌 살겠죠 뭐 당장의 아들이 딱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드님 사업이 잘안 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해요? 그때 또집 팔아요? 7억에서 5억짜리 또또 5억 또 집을 팔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드님은 코로나를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드님의 지금 재기자금 2억은 이렇든 저렇든 지금 다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까딱 조금만 잘못 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아드님 사업이 만약 또잘안 되면 그때 또집 팔아요? 하니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당장 주택연금부터 가입합시다. 눈딱 감고 7억짜리. 7억 원을 주택연금 가입하니까 월한 170만 원 정도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우리가 이분들의 현재 소득이 11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주택연금 170만 원 합하면 2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비 200만 원을 빼고도 월 80만 원 여유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드님 전셋집을 좀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 어린 자녀들 교육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 지금 뭐 2, 3년 하고 끝날 자녀 교육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소득적 사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고집하는 것보다, 뭐 예컨대 그 지역을 고집하더라도, 빵을좀 줄인다든지 해서 조금 내핍 생활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지역을 조금 옮기더라도 5억이 아니라 4억짜리 전세 그 다음에 4억에서 한 1억원 정도를 전세 대출로 가면 그래도 2억이 생기잖아요 지금 5억짜리 전세니까 4억짜리 전세로 가고 1억 남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4억원에서 또 1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또 1억이 남으니까 2억 사업자금 재개사업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가 된단 말이죠 또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요즘 대출이자도 조금 올랐지만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좀 싸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들 전세대출자금 1억 원의 이자를 어머니가 부모님이 좀 내주는 거죠. 아까 주택임금에 가입하니까 결과적으로 280만 원이 되었고 생활비 200만 원을 빼도 한 80만 원 여유가 생겼으니까 아들의 1억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한 30만원 지원하는 거죠 여차하면 도저히 도저히 아들이 전세집을 줄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행편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컨대 5억을 가더라도 2억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고 또 그러면 이자는 60만원이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그 이자도 60만원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280만원 에서 200만 원 생활비 빼고 80만 원 남았으니까 60만 원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당분간 또 따님은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하니까 모자라는 돈이 혹여 있다면 부모님들의 생활비가 따님도 지금까지 용돈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그 부분만큼 여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4억 원짜리 전세를 갖고 그 중에 1억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30만 원을 부모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매월 여유돈 이 부모님들 앞서 50만 원 남는 거죠. 왜냐하면 80만 원 남는 것에서 아들 로 30을 지원했으니까 5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목돈 5천만 원 그대로 남죠. 그럼 목돈 5천만 원을 이제 거기에서 월 생활비를 꺼집어 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돈 5천만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은행 예금으로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50만원 남으니까 즉 80만원에서 아들 30만원 이자 주고 50만원 남으니까 그것은 이제 매달 또 50만원 적금하고 더 중요한 것세 번째 앞으로 만약에 기초연금이 지금 30만원에서 1인당 40만원으로 오르면 그만큼 조금 용돈도 늘어나겠죠 또 지금까지 용돈을 주었던 따님도 용돈을 끊을 일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여유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들도 살리고 노후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정말 전화를 하기 잘했다고 망설이다 전화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들이 쫄딱 망했어요. 라는 사연을 가지신 분의 상담 내용을 함께 공유해 드렸는데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방송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65360 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일대일 채팅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